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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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20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스마엘에게 준 복이죠 어, 이 복은 대체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은 일반 은혜입니다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 세상의 번성과 부유를 누리는 복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우리 성경 번역본에는 빠졌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이다 이삭과 세월이라 이어 이삭과 세운다라고 하는 이 그러나라로 시작되는 것은 이 앞에 20절에 있었던 이스마엘에게 준 복이 어떤 복이냐에 대한 분명한 데피니션을 주는 거예요 어, 번성하고 어, 생육하고 번다하고 열두두령을 차지하고 또큰 나라가 되는 이 복은 언약 바깥의 복이다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입니다 이스마엘이 받게 되는 이참 엄청난 이 복은 하나님의 생명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특별 은혜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복이죠 이 영원한 언약의 복은 성도에게만 주어집니다 복의 차원이 달라요 어,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그 이스마엘에게 주신 이 복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만나게 돼요 25장 16절 보시면 그 앞에 이제 이스마엘의 제이그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구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아라비아 광야 사막 거기를 다 차지합니다 어,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여기에서 열두 두령이 나온다 여기에 마오메트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알라신을 만들고 이슬람교를 만들고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위세가 이 델리치라는 구약학 신학자는 이, 그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땅이 유브라데에서부터 홍해까지 얼마나 큰 지역이에요 광대한 이곳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몇 세에 죽어요? 137세 기운이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고사로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잘 살고 힘 떨어져서 그때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백성에게로 갔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전혀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모습이죠. 세상을 다 받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누리고 향년이 다하여 기운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기 백성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또 아브라함의 그 말대로 하나님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대로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시편 7 3 편을 우리 가봐요. 정말 그 아삽이라는 성도가 이 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에 대하여 아삽이 느꼈던 그 아픔이고 하나님 앞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편 73편 2절 볼까요? 아삽이 하는 말이에요. 성도입니다. 아삽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목도하고 있는 이것을 보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크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됐던 건 뭐냐면 악인이 너무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만하고 오만한 저들이 너무나 그어 정말 번영해가는 것을 보면서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내가 왜 하나님 믿고 있지 이, 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4절. 그들 보세요. 이 악인과 아, 그리고 이 오만한 자들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그 성도들이 맛보는 그런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또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찐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여러분. 계 눈이 이렇게 앞으로 튕겨 나오는 것은 이게 이게 살쪄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성경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내가 한 달에 한 10만 불 벌겠다라고 이렇게 소원하는데 한 100만 불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하늘을 비소하는 거죠. 조롱하고 비웃고 또 땅에서 자신들의 자랑을 삼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리로 돌아왔다 그들의 말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왔다 그 말에 현혹됐다는 라 거예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는 말이죠. 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이 성도의 탄원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어, 나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늘 징벌 가운데 있는데 저들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잘 먹고 잘 살더니 죽을 때도 잘 죽고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아삽의 결론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아삽이 내가 종말에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그 답을 얻었습니다 라고 아삽이 말하면서 결론에 가서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 외에 천사가 내게 있으리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입니다. 땅에서는 내 네,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돈, 명예, 건강. 아, 이거 자식 사모할 거 아닙니다. 그 고백이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종말을 본 자의 성도의 고백이에요. 눈의 현실에 이것만이 아니라 끝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종말 이 진짜 실상을 본 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얼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내가 그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성도의 고백이죠.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복을 10편 1편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왜 복인지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복 있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신의 가에 심은 심겨진 나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생 속에서 이 땅에 옮겨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그분만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의인들의 길, 의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복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내가 악 아, 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서 늘 벌어집니까? 그러나 이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그그 그 길이 의인들의 길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복된 예수님 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 이게 복의 차원이 다른 거죠. 언약 안에 속해지는 거. 그 안에 들어가지는 거. 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성도가 이둘중 하나를 선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른다 이거죠. 예수도 주시고 세상도 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다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거두시는 겁니다. 예수를 거둘 것이냐 세상을 거둘 것이냐. 세상의 번성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이 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언약 바깥의 세상을 얼마든지 번성하고 부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그래서 언약 바깥에서 벌어지는 번성과 부요를 보고 그것 때문에 참 슬퍼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질투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언약 바깥 이스마엘이 받은 것처럼 충분히 그런 복들은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성도에게는 이렇게 일반 은혜, 말하자면 그 언약과는 좀 상관없는 언약 바깥에서의 그런 일반 은혜의 복은 없는 걸, 없는 건가? 이경성도가 정말 궁금한 거잖아요. 이런 복. 아니, 그러면 성도는 그냥 특별 은혜의 복만 주어지고 일반 은혜의 복은 하나님은 아예 주시지 않는 건가? 예,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잘 크고 어뭐예그 그 언약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못 마땅하게 여기시나 그런 것들이 없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 우리 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해집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성실이에요 성실을 배우고 근검하고 절약하고 책임 있게 살면 예잘 살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무시할까요 성실하고 근검한데 아주 가난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몰아붙일까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반 은혜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면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여기에 특별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이 특별 은혜가 뭐죠? 이 일반 은혜를 전부로 알고 일반 은혜에 파묻혀 살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것을 걷어가는 게 특별 은혜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 성도로서 살수 있도록 그 특별 은혜가 그 일반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안다스텐? 응? 네. 구체적으로요. 그렇다면 성도에게만 있는 특별 은혜의 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기 보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라는 표현이 있죠. 26절 가보세요. 그날에 똑같은 바로 그날에라는 뜻입니다. 당일에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똑같은 이날에 그집의 모든 남자 곧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어9 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 그할례 언약을 말씀하셨고 할례를행하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명년 이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삭과의 언약이다 이것을 그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날 바로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 말씀하신 그날 똑같은 그날 당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뭐가 성도에게 특별한 복인가 말씀하신 바로 그날 당일에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할례를 명했을 때할례를한 거예요. 몇세 때죠?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99세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만 와닿아요. 성도에게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데 그 말씀이 내게 믿게 되어지고 와닿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와닿은 대로 순종이 나와지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고요. 오늘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보세요.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마치신과 동시에 그 앞에서 올라가셨대요. 이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이 요 어,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라가 나오는 여기가 어근인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가 올랍니다. 알라에서 나온 게 올라예요. 어, 추레국기에서 우리가 레이게나 이런 계속 만나는 게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에, 제사 중에 전부를 홀랑, 올라, 홀라 비슷하죠? 홀랑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남김없이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어. 모든 성경 주석자들이 이 22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에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가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세를 언급해요.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엎드림 이 경외감 하나님의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진지함 왜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분이 내 앞에서 올라가시는 이분의 경외감 지극한 놀라움 앞에 사로잡혀서 엎드린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23절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23절을 보시면 이하나님 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자마자 당일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말씀이 와닿지 않았으니까 순종이 안 되죠. 말씀이 우리 안에 그 행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와닿아지고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대로 믿어진 대로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순종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갈등하고 불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불신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왜 그가 99세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는 이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할례를 하냐고요 그명에 순종하냐고요 말씀이 정확하게 내 안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뚜렷하게 내 가슴을 열고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래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이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날이었죠 그게 할래했답니다 이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 번역 속에서는 그렇지만 원문 속에서는 이 그날이라는 표현을 말을 바꿔가면서 세 번으로 강조해요 바로 그날 똑같은 그날 바로 그날 그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똑같은 그날을 어떤 날이에요? 말씀이 믿어진 날 말씀대로 순종한 날 아멘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 아브라함 웃었잖아요. 응? 그 이삭이나 어, 뭐 이렇게 이스마엘이나 이삭. 그런데 그 웃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박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뚜렷함을 갖게 되자 하나님이 그 앞에서 올라가자 내 자신을 이제 전부로 드릴 수 있는 아브라. 말씀이 믿어진 아브라함. 이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죠. 그날에 순종이 벌어진다. 믿어진 그날 믿어진 대로 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7장을 보세요.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20년 방주를 짓는 것 엄청나죠. 예,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멀쩡해요. 아직 비도 내리, 빗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도 쨍쨍. 구름 한점 없어요. 그런데 그 방주로 모든 것을 다 식량을 준비하고 짐승들을 모아서 다 밀어놓고 그리고 자기도 며느들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 바깥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죠 자 이게 방주로 들어간다 비가 와서 막아 저기가 살 길이다 고서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방주로 들어간 날이에요 600세 되는 그날 열일의 날 둘째 해 열리는 이이 이 일이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는 날.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보이세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도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다애굽땅에서 나와 신약의 교회죠 그들이 다애굽땅에서 나왔은 즉이 밤은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애굽을 나오는 유월절날 그날 어,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어디로 갈지 예 광야를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요 나오는 날이 있고 분명히 방주로 들어가는 날이 그날이 있다고요 그날 그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보세요. 우리가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보세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리라. 순종한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원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봐요?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함으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원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제자들 믿는 우리들 안에 들어오신 날. 그날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 그날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날이죠 어? 역사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오순절 성령이 오신 우리 각각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보기한 날 아사비 내가 비로소 종말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아 알았다 세상 복잘 먹고 잘 사는 거 저것이 저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 알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거 알게 된 거죠. 그날 성령이 임하면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거를.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았던 복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뚜렷하게 내 안에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죠그 답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할례를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가 확립이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있네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날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은 늘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 지키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성령은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내가 죽여, 죽어, 죽임을 당해야죠 죽어야죠 하나님 올라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불태워져서 들여줘야죠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날 성령이 들어온 날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저벅저벅저벅 들어간다.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살면, 아유, 손해보는데, 희생하는데, 나만, 나만 다 뒤처지는데, 아, 저거 죽음인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셔, 내 안에 나의, 나를 죽음을, 내 죽음을 경험시켜버리면, 나는 그 죽음을 향해서 방주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간다고요. 애굽에서 그 좋았던 애굽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지팡이 끝을 향하여 따라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어, 헬라어로요 바람도 푸뉴마고요 성령도 푸뉴마예요 똑같은 푸뉴마로 썼어요 똑같습니다 푸뉴마가 바람이고 푸뉴마가 성령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죠 예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바람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음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죽는 그것이 되면 바람이 뭐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죠 말씀이 그냥 일반 은혜의 말씀으로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 교훈으로 삼고 지식으로 삼고 아, 이렇게 하면 뭐 일반 은혜의 말씀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 일반 은혜의 말씀이 특별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바람이 성령으로 바꾸어지는 그날 참된 복을 알게 되는 그날 이 날이 성도에게만 있는 날이고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날은 성도 개개인에게는 다 다릅니다 그 어떤 성도에게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날이 되고 어떤 성도는 자녀를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깊은 그 자기의 어떤 죄의 절망을 통해서 이다 예,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바람이 성령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 우리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7장 22절 보세요 언급했던 바처럼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보세요. 급작스럽게 바로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삭과다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이삭과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말씀이 와 다른 날, 말씀이 믿어진 그 날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날로 나타나죠. 이게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나에게는 바로 이 그날이 있었나를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은혜의 말씀으로만 있었는지 이것이 특별 은혜가 되어서 나를 죽인 그날이 있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좋은 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의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밀어넣냐고요. 따라 나왔냐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셨냐고요. 그게 없다면 깊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늘 이스마엘의 복에 관심이 많아요 아,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 복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일단 사세요 돈을 갖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잡을 얻으세요 더 벌고 싶으면 우버하세요 투잡 뜻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은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음을 맛보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있었는가 여러분 되짚어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 대로 난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물어보세요 정말 나로 하여금 믿어진 말씀 그리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나는 순종한 말씀이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 하나님 말씀 좋죠 하나님 말씀 그 몰랐던 거 알아가는 기쁨도 있고 배움도 있고 좋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냐고요 멈추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세상의 것을 전부로 아는 것에 대하여 아프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 아픔의 자리에 들어갔냐고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도가 말씀대로 어, 믿어진 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 은혜 속에서 일반 은혜가 넘친다 여기서 아멘 하면 제가 다시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신번영주의입니다. 아니에요. 특별 은혜 속에서 일반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안 받아도 될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알면서 이 각오를 일사의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도라고 그래요 26절을 보세요 26절 본문입니다 그날에 똑같은 그날에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99세 된 아브라함 자신은 그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돕는 에, 그 고난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그 직분자들의 교회 직분자들에게서 맛보는 아픔이죠. 그한 장로님이. 심우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심우장로가 되고 보니까 너무나 그 전에는 좋은 소리만 들었는데 싫은 소리 듣게 되고 그리고 뭐그 너무나 받지 않아야 할그그뭐 그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고난을 받게 되는.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버킹검. 좋답니다. 좋대요. 고난받고 수고하고 욕먹고 그러는데 좋대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를 알고 믿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래 세상도 누려보자. 세상의 부유와 번성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존경과 신뢰와 높임만 받고 좋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뭔가 도대체 예?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번성, 부유 또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은 다 뭔가 예,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 십자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예요. 있고 없고가 세상에 무엇을 갖고 안 갖고가 복이 아니라 있고 없음 속에서 예수님만이 소중하고 가치로워지는 게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잊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잊고 없고 누리고 안 누리고의 문제가 다른 거죠. 영역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는 문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의 교제와 하늘의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것으로 그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이 영광스러운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의 번성과 부유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서 여러분의 성실과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 안에서 열심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와 십자가를 남기는 그 일에 대하여 가장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내시는 복된 하늘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복을 가진 자로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게 하시고 있고 없음 속에서 울고 웃지 않게 하시고 없으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예수를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있음을 통하여서 베풀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소중하고 가치있고 존귀함을 여기는 내 인생의 최우선이요 최상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